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존 브릿지 usb 마이크를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약 2년만에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추천받았던 마이크는 블루 예티 시리즈 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상위 버전인 블루 예티 x 라는 모델을 구매를 했고요 미국으로 이제 주문을 해 봤는데 약 29만원 대에 관세가 한약 7만원 정도 붙어서 어, 물론 이제 쿠폰이나 포인트를 쓰면은 더 가격이 다운이 되겠죠 어쨌든 총 가격은 원 가격이 한 34만 원대로 제가 구매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마이크 본체 가격은 그것보다 훨씬 낮아요 근데 이제 이 기본적인 어, 세로를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암그 다음에 팝 필터 그리고 미니 usb 를 꽂을 수 있는 그 usb 허브도 같이 배송이 되어 왔어요 그 조립도 기존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간단하게 조립 형태가 가능했기 때문에 어, 상당히 설치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를 또 무료로 할 수가 있는 이점이 있고요 어, 이제 별다른 보정을 하지 않고 한번 비교 영상을 기록을 위해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 아나운서가 아니기 때문에 발음에서 사투리가 좀 많이 섞여 나오지만 이해해 주시고 기록용으로 한번 제가 영상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남이 나를 몰라주는 것을 걱정하는 것 이는 일부 지식인들이 가진 문제점이다. 많이 배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처세의 전제조건이라고 생각지 않는다. 바로 이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. 특히 윗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판단만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다. 삼국시대 순욱의 운명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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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극히 위험한 일이다. 삼국시대 순옥의 운명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다. 우선 장점을 한번 살펴보자면 기존 마이크에 USB선 연결 외에도 이 이어폰을 꽂을 수 있게 되었어요. 그리고 현재는 앞에 볼륨을 낮게 해서 녹음을 한번 해봤고 지금은 볼륨을 조금 높여서 녹음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단일 지향성입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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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번에는 스테레오 모드로 이렇게 녹음을 해볼 텐데요. 여러 방향에서 이렇게 좀 복합적인 소리를 수음을 해주는 형태예요. 어, 네 가지 버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 눌러줄 때마다 모두 변환이 됩니다. 자, 스테레오 모드에서 책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공연이라던가 또 여러 명들, 여러 명의 이렇게 인원수가 있을 때 적합한 상황에 녹음이 될것 같아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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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 녹음을 한번 해봤는데 이 스테레오 모드에서도 아무래도 컨덴서 마이크 형태다 보니까 책장 부스럭거리는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같이 수음이 되네요. 근데 네, 굉장히 또렷하게 들립니다. 지금 제 기회는요. 편집했을 때도 또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자 이번에는 무지향성 모드로 전환을 해봤고요. 아까 스테레오 모드 같은 경우는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방향이 좀 한정적이라고 한다면 무지향성은 모든 방향에서 이렇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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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를 처리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다. 삼국시대 순욱의 운명이 바로 그 대표적입니다. 자 이번에는 양지향성 모드로 어, 저 말고 옆에 어떤 다른 분이 계실 경우에 실시간 방송을 한다거나 또는 인터뷰 형식으로 방송 녹화를 진행할 때 수음되는 유리한 방향입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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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국시대 순욱의 운명이 바로 그 대표적입니다. 예,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앞면 그리고 어, 뒷면 이렇게 소리가 약간 변하기는 하는데 어, 한번 편집을 해서 어떤 버전에서 어떤 모드에서 어, 괜찮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.